뭐 네. 경제 뭐 안보 뭐다 아시, 국민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네.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네. 악화가 되면서 에, 7월 4일이죠 네.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네. 핵심 상계 품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네. 그품목에 그 대해서 어 수출 규제를 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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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제외하겠다는 걸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것도 내일까지 시한을 줬죠. 예, 했는데 이미 그 수순대로 어, 흔들림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완전히 초, 그 초등 수준이에요. 완전 히 감정적으로 국민들 그냥 반일 감정에 의존해 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웃음> 그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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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더큰 피해가 갈 거라고 <웃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한일간에그저 예. 경제 규모나 거래 규모를 알고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시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더큰 피해가 간다니요 우리가 지금 저, 저 핵심 산업이 다 주장이 생기고 예.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악영향을 줘 가지고 예. 대한민국 경제에 소위 그어 퍼펙트스톰 예. 얘기하잖아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무슨 이런 한강수소를 일본이 그래. 더큰 피해 간다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 거짓말인 게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이죠. 아, 7월 15일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 다음에, 어, 7월 12일에, 예. 전라남도 그 외에, 저, 무한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청에서는, 음. 예. 뭐, 열린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보식, 뭐, 말도 하도 복잡한데, 아, 쇼하는 놈들 말이죠. 맨날 뭐, 블루비전, 뭐, 경제 이코노미, 어? 하여튼 뭐야, 어, 성격이 어떻게 됐여 선포식에 가가지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전남의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 2측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웃음>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래, 그 심리에, 저, 이미 저간을 제가 읽거든요. 예,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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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풀리나 보니까, 예. 완전히 조선수군이 개멸해버린 거아니야 예. 원균이가 지휘하면서 7천0에서 예. 어, 기습을 받아가지고, 어? 배설이 저그 도망친 1 2척 끌고 간거 외에는 다 점멸해버렸다고. 조선수군이 예. 수백 척이그 예. 이순신이라는 거 12책인데 또한척이또 남은 게 있었어요. 그1 3척인데 근데 우리는 12 측으로 공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신에게는 12 측의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12, 이게 유명 구절인데, 선주한테 올린 장계에 그, 그 노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전 의지를 어? 보여준 건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길이 없어. 그래서 최후 방어선을 거다, 그거다 지정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울돌모, 그, 그, 그 맹량, 그 맹량회전. 이 버려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게 조, 조석을 이용을 해서, 일조 측 예. 가지고, 일본의 133척을 예. 물리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완전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예. 조선수군이 기상해생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나라도 다시 살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일본 관계에 잘못해가지고, 예. 이 완전히 그 정권이 망하게 생기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걸 본인이 절감한 겁니다. 아. 이제 상류 12, 그, 그 이순신의 12척 배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력갱생이란 얘기를 몇번 했어요. 그 북한에서 북한에서 자립, 하는 북한식 이야기. 용어죠. 네. 김정일은 자력갱생 뭡니까? 아무런 도움을 외부에서 못 받을 때 풀뿌리 가지고 묵고 살더라도 음. 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걸 인정한 거라니까 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됐고 예. 어 그렇게 자리갱신이 많이 놓 거고 예. 그 다음에 또사면초과가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일강의까지 완전히 이게 무너지니까 예. 결국은 이순신의 열두 집) 평의 이야기가 놓을 정도로 예. 코너에 모일 때는 몰렸다는 거예요. 예. 인증 안 했는데 안 떠올라. 일본에 더큰 피해를 볼 거다. 이게, 막, 이럴 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신이. 예? 이, 우리 음.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일, 그, 경제 의존도가. 예.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일본의, 저, 저, 저 후반기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예. 일곱 예, 예. 개가 있는데. 예, 예. 그 기능이 제대로 파휘안 되고 말이죠. 예, 예. 우리 협조가 안 하면, 우리나라 이게 안보가, 보, 담보가 안 된다니까요. 예, 예. 미 정원 전력도 네. 전부 일본어편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웃음> 멍청한 거야. 경제 및 안보 의존도가 뭐 나중에 문화적 의존도도 어. 있지만은 특히 경제와 안보 의존도는 일본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우방국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라 뭐라 그랬냐면 작년 9월 21일날 말이죠 예. 어 한미 1위 그 정상간의 업무 오찬이 뉴욕에서 있었어요 예. 뉴욕 롯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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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에 예. 한일 기본조약 체결할 때그 청구권 협정에 예. 강제징용 보상 이포함돼 있다. 예. 확실해요. 이거는 음. 문헌이딱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산업부를 무상 예. 6부를 유상으로 해가지고 예. 일본의 당시 그 저는 처음에는 그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절반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분 1이 더구먼요 예. 일본이 당시 보유한 외환 보유액 에 예. 4분 1을 완전 한국에다가 이게 배상을 해준 거예요. 예, 예. 강제징용 개인 배상을 포함해서. 예.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받아서 개인한테 다 배상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뒤집어 뿌린 거야, 작년에. 예, 대부분에서요. 예, 예. 그 일본에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그 전에 탐, 하,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 입에서 일본 동의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한달 지나도 대부분에서 또그 배상 판결 해버렸다고 예. 하고 말이죠. 그, 그 전에는 또 뭐였었죠? 2010, 아, 전전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그 한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한일 외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거 뒤집어 뿌렸어. 엎 예. 없애 뿌렸다고. 예. 그러니까 한국은요. 국제 조약도 합의도 음. 모든 걸 무시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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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거 저 문재인 정부의 그 정권에 요직 기 있는 사람들 한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 말뿐만 아니고 어뭐 조국 민정수석이 정권 실세죠 실세 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을 예. 다룬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치. 죽창가 어국민감정반영감정그저 건드리는 거죠. 예.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서는가 것정이 잘못해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어? 농민 음, 반환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군, 저저 조선, 그, 군으로 진압이 안 되니까, 예. 일본군 도움을 받아서 진압을 한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죠, 예. 그럼 뭐, 그 일본군은, 주, 그게 아니고, 예. 원망이 대상은, 그, 당시에 위, 위증자야. 고정이야. 고이고이 거정, 그럼 지금은 대입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니까? 예,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보자는 특급 참모라는, 예. 작자가 하는 얘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다음에 음.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국채보상운동과 외안위기때근무이기 운동 이야기를 했어요. 자체. 이 악마 지금 정신아 국민이 뭐 이럴 때 가서 갖다 쓰는 뭐 그, 그, 그, 그겁니까 정말 예. 예? 이런 다저지진놨고다 다 망치놨고 예. 어? 국민들 어디 갔다가도 근무이기 운동을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끊을 수 있, 있냐 이거 양심 있는 놈들이야 이거 예?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 말도 티안대 항일 어병을 전는야 돼. 항일 어병. 그다음 에 양정철 있죠 양정철. 예예. 예. 그 그놈이 그저뭐실세하면서요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뭐뭐뭐저 그, <웃음> 그 민주연구원, 아. 연구원장이고뭐국정원장도 예. 어, 만나고 뭐뭐또뭐 하여튼 뭐뭐 요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이 사람이 내년 총선 책 기획, 기획을 기획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실세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첫근 중 측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음. 근무기한 국민의 애국심을 야보면안 된다 일본이 예. 일본한테 공갈치는 거야 이게. 예. 응? 저와 잘못 한다가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어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권을 위한다면 은 어?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결자 해야 해 된다. 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예, 인정하는 게 일정하고 이거 한일 관계에 미래 지향적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를 만나든 최소한 예. 특사로도 파견해서 예. 오해를 풀어라. 예, 그래서 이게 더 악하다면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어, 어? 안보 모든 대 악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쭉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이 전부 다 원점 회복 시키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음. 어? 대통령이 충복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 음. 조국, 김앤종 최재성, 양정철 뭐 이런 그다음에 이해찬이도 뭐한 얘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예찬 저이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는요. 이게 문재인 저저 노무현 정부 때 오늘 그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05년에 예. 민관 공동 위원회를 어조직해 가지고 예. 어그저저 강제징용 보상 이 한일기본조약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당시 예. 그 위원장을 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그 위원으로 참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 그 말은 뭐냐 면은 어, 강제징용 개인배상문제는 예. 이미 1965년 예. 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예. 그런 게다포함되 있다. 예. 그런 게다 해결됐다. 예. 이렇게, 어, 그것도 위원회에서, 이, 그저 위원장으로서 또, 예. 는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정권이 <웃음> 바뀌었다고 대부분에서 이거,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 아바타 아닙니까? 그, 예. 그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예? 예. 그 입맛이 맞게 지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왜 뒤집냐 이거야. 예. 이 여기서 이게 결국 이게 폭발한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치. 물론 일본이 안보상 우리가 저 북한에 불화수소를 예. 한국에 수출한 것이 북한으로 넘어간 가가지고 북한이 우라늄 탄과 원자탄 제조 음. 그 다음에 항무이 제조에 전용됐다는 억이 있다 이게 다 한국이 증거를 된 나라 예. 그것만 내놔면 은 이거 다 제재 풀겠다. 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전, 전, 정거는 내놨지 않고, NSC에서 뭐 뭡니까? 이게 저 며칠, 그저께. 국제기구 조사받자. 국제기구 조사받자. 예. 아, 정거만 내놔면 예. 되는데, 국제기구를 예. 왜 조사받아? 우리 정거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출납 예, 예. 기록이. 그러니까, 예. 우리 순수한 반도체 생산에, 또는 디스플레이 생산에막 들어갔지, 예, 예. 북한에 넘어왔지 않은 증거가 이거다. 예, 예. 내놔면 될건데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유근 NSG 사무처장이 말이죠.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를 철저히 준수했다. 하나도 입안한 게 없다. 무슨 철저히 조사해서 양심도 없는 소리하고 있는 데요 지금 그동안 석탄 불복한 적, 정제유 해상한 적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만 잡힌 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뭐가 이렇게 대북제재 철저히 유행하기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야기, 에 지금 피해, 제대로 피해서 이런데 제가 협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하죠, 예. 이렇게 양심에 건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말만 입만 열면 그냥 하고 있으니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게 이제, 이제 아무리 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력 갱생이또 이순신 백 열두 측이 런 양이요, 한마디로 최후 방어선 을 스스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쫄딱 망해가고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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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북한의 그, 유류, 북, 불법 환정을 네, 한그 네, 선박을 네. 또 갖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게 뭐 한국의 도영시핑인가 뭐 그런 회사고, 뭐, 그, 그, 그, 그, 그또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어제, 그, 어제, 저, 저, 예. 제가 미국 국방대학으 나왔잖아요. 예, 예. 그, 2000년에 예, 예, 졸업했는데, 예. 예. 어제 그 미국 국방대학 원장이 그 해군 중장이에요. 예. 스슬인데 우리나라 왔어요. 그, 예. 그래가지고 뭐, 어제, 좀 보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 그 졸업생 몇명하고 같이 이제 전역시간을 가졌는데 그 우리 국방대학교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여기 이제 수색에 있다가 예. 농산농산웃기잖아요 농업 웃기는 이야기예요 저도 국방대학원 에서 국방관리 대학원장을 이제 마지막 보직으로 군에 있을 때한 적이 예.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 국방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예. 국방대학교가 예. 수도에 없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어요. <웃음> 예, 예. 미국도 워싱턴 D.C. 안에 있습니다. 예. 백악관하고 의회를 이렇게 딱그에 <웃음> 붙여다 바로 지척에 둔 D.C. 예. 아주 좋은 강을 양 강을 끼고 있는데 그 국방 대학원장이 와가지고 예. 대학 중에 어제 뭐 국방 대학원 우리 우리 국방 대학 총장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 국방 연구원장 예. 노어저 카이다 원장도 만났.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저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한국 정부로에 예. 이걸 성격을 어떻게 보냐 예. 어. 워싱턴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방대학교 안에 안보 문제인 곳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국방대학교는 대통령부터 와서 강의를 하는 학교잖아요. 예. 국무장관은 당연히 뭐 국방무장관은 빠른 안보 관련 부처 연방정부 저 고위 장관급 강의를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그분도 대화를 하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좀그 굉장히 그 자기도 그의무좀 갖고 있대요. 예. 그런데 예. 그다 이야기는 못하겠다.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예. 근데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건, 예, <웃음> 이게 지금 이거 정확한 인식하고 가라.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에서 예. 어, 한, 한, 한 달, 한, 달, 한 달까지는 안되나그 정식으로 공개 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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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김현중 그 국가보실 2차장이 뭐 며칠 전에 미국 급지급 그, 달려가가지고 예. 그 일본에 이거 지금 우리 예. 수출규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개입해서 예. 중재를 해달라. 예. 못하게. 예. 근데 미국이 전혀 바, 반응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우리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서 예. 미국과 워싱턴에서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어, 아, 알겠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걸 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안보 문제, 한밀, 그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게 미국에 소위 손 놔버렸다니까. 예. 예. 오히려 손난 정도가 아니고요. 조만간에, 예. 미국이, 미국이 제 일본에다가 더, <웃음> 미국이 나서가지고, 예. 대한민국 그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예. 제재 세간다르 보이콧을 걸 가능성이 있다. 나이잃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일본의 대한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에다가 미국까지 그렇게 세간다르보이콧자단 상징적으로 하나만 걸리더요. 대한민국 음. 경제는요. 뭐 이런 마이너스를 거잖아. 폭망이 예. 뿌리고 제2의 아,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예.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만나가지고 완전 깔아넣는다 이거야. 아. 그깔아앉는 배에 지금 선장을, <웃음> 무면 운전을,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저, 저, 배를 음주 상태에 몰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 이게. 이게 지금 작은 주소예요 그래서, 뭐,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시, 연말까지 하야라고 막, 예. 시국 성경 발표하고 했는데, 그걸 다시 당겼더군요. 금 근본 광복절, 8월 15일까지 하야라고 예. 어, 그렇게 지금 예. 바뀌었더군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저그 이 소위 그, 그 사이코에 정말 그 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 빠진 이정부가요 음. 이게 계속 어 국정을 예. 운영한다는 것은 어 대한민국의 큰 불행 불행이다. 음. 예. 불행 중인 불안이다. 그리고 이게 국정 운영 능력을 음. 여기 저 조술분 것은 고문 국가경쟁능력 한계에 왔다 그는데 제가 보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예, 국정운용능력을 어, 저는 상실했다. 상실하고 오로지 그 파퓰리즘 예. 국민의 그저 감성만 이렇게 자극해서 쇼만 음. 해가지고 표만 얻어서 집권을 계속 연장 하겠다. 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예. 그러니까 북한 대북정책도 실패했고 안보도 실패했고 예. 경제도 실패했고 모든 대외 관계가 다실패해버리고 예. 대일, 대미, 중국까지, 예. 대러 뭐, 주변 사강 외교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삼마대로. 예. 그러니까 쫄딱 망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 미국에. 저는 저, 오늘 어. 그 뉴스 보니까 정동원 의원이 뭐 자살했다면서요. 예. 정동원 의원은 제가 잘 알아요. 예. 몇번 만난 적도 있고, 어, 토론을 제가 한세번한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식사한 적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 자살했잖아요. 예. 알 수가 없는 사람. 저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어, 굉장히 그 게, 그, 엘리트, 엘리트에요. 그런 게. 뭐, 엘리트죠. 경교원 출신이고, 서울대노하고, 예. 예. 어, 또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했고, 예. 어,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한마디로 그. 브레인이 브레인 예. 예, 그거죠. 예. 브레인이었죠.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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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을 제발 나누기 바라면서요. 예. 제발 좀 잘못한 거는 인정하시고 정직하십시오. 정직 예.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예. 시인할 거는 시인하시고 일본에 대해서도 예. 시인할 거 시인하고 사과할 사과하고 예. 예. 나라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 개인 체면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 일단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게 대통령이 최고 아닙니까. 나라를 예. 안전하게 하고. 예. 근데 지금 개인 체면 <웃음> 차리 한다고, 어? 이 모든 걸그 엉뚱한 그 실기를 하고 말이죠. 예. 해가지고 계속 코로로 스스로 이렇게 몰면은 결국 나라와 정권이 불행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 불행해진다니까요. 개인이 예. 극단적인 불행을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제가 강곡히 부탁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그동안 하거 다, 어, 뭐 없는 거라고, 어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 하시고요. 잘못한 시인하십시오, 시인. 시인. 그래 정직하십시오. 그럼 일본한테 뭐 사과하십시오, 차리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어대법원 판결, 이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거 무효시키고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협정으로 돌아간다. 그게 그 이후에 뭐 버리지 모든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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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줄수 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